길어서 헷갈릴 수 있어. 내 말은 이렇게 음,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가 좀 무슨 뭐탈짝뭐 뭐 길을 찾으면서 가야 돼. 오케이? 음, 음. 와, 음. 케라, 안 되기 힘들겠다 블로그 켜면 안 되겠습니다 네. 난서바이러블로 해야겠다. <놀람> 어떻게 만는지 생각해놓고 만드는 거야? 응, 음, 다시 생각하고 만드려고. 응, 점프만가?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죽으실래요? 잠시만요 오야나 버그 났나오야야 야, 니도 그렇냐? 아니에요 와나 버그 아니, 났어 자 누나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다른 거 재생 알았어 알았어 만들게 만들게 아, 나 알았어. 나안 먹힐 해. 수도 있음. 그런가? 아, 먹힐 것 같은데, 이거. 예생각 <웃음> 먹힙니다, 이거. 안 먹히잖아. 이, 이, 이, 이. 아, 이거 이렇게 하고. 그런 다음 뭐야, 드롭퍼넣어 돼? 응? 드롭퍼드롭다 <웃음> <드러, 웃음> 아, 이거 만들자 뭐. 내가 좀 드롭퍼 만들어내라고 이번 나주고 하는 건데 드롭퍼 만들어내? 어. 드롭퍼는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드롭퍼 육골블로놓고 음. 지금 뭐 중간 블럭 놓고 밑에 내려와서 꿀루블럭에 착지하는 거맘대로해 음, 그냥 그냥 악랄하게 만들어 내가 <웃음> 악랄하게 만들면 그냥 내가 못 깨는 거지 엄마 <웃음> 뭐 중간에 음.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하나 패스해 줄게요. 하나. 음, 근성으로 안 나올 건될 거야. 그리고 한번더 귀에 못 올라가겠으면 내가 물 양동이 한번 뿌려줘가지고 올라갈 수있게할 건데 10초만 탁될 거야. 오케이? 음. 음. 아니 이미 준비가 돼있죠, 선생님. 음. 그렇군요. 저는 왜냐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점품메 이렇게 만들어보고 한번 봤기 때문에 <웃음> 야한번 봤는데 마스터 할수 있냐? 어 왜냐면 그 영상은 열번 봤거든 야한번 봤다며 <웃음> 한번봤다 이거 어쨌든 많이 봤어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? 그러니까 아니 뭔 바뀔 거면 다 바뀌지 <웃음> 뭐 하나만 <웃음> 무슨 누나 모자라 접을까? 그러니까 어떻게 써지는지 아, 뭔가 모자 썼다가 풀리면 어떡하? 한번 여기 앞 다이아몬드 데썩 아니, 물을 왜? 네, 네. 야. 이, 아, 못 먹게 하라 했는데, 까비. 야. <웃음> 아, 먹어봐. 한번 음, 씌워봐. 궁금해, 나도. 어? <웃음> 그대로다! 야, 그대로다! 그대로? <웃음> <유대요. 웃음> 와, 너도 신기하지? 나의 컴퓨터를 죽어라, 진짜. 안죽게 다 황금차가 드릴까요? 죽을 것 같은데, 정간에 아닌데? 어야저 음, 만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따 데리러 올래, 올게요 아, 음. 그러면 잠깐만 제가 음. 어, 빨리 올수 있도록 제가 어, 저 빨리 오게 하면 어떻게 빨리 가야되지? 궁금하네요 아 카트 카트 카트 <웃음> 카트로 <웃음> 빨리 데려다 드릴게요 <웃음>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알았어 간다 이제 간다 바이 음. 그냥 영상 켜가지고 누고 있어. 음. 왜 크리,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. 누리고일 내가 다 만들면 와. 응. 그냥 안해아 없나? 사실 밥 먹고 있잖아. 아왜딱밥 먹고 있지? 밥 먹고 있어 나. 스네이아 지금 만드는 거 보기만 해도 되나요? 아 봐도 돼 상관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건 뭔가요? 에전프레입니다왜 네, 그러세요? 아니 뭐 입구라든가 막 그런 것도 있잖아 아직.. 아직 나온 판자밖에 안 그러는데? 여기가 예, 예, 입구입니다. 그래서 일단 쭉갈 거예요 uh -huh. 이모들 모양 안 예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의자가. 생각만 해도 신나고만 그래 <웃음> 그래도 엄청 진짜 내가 못깰 만큼 악랄한 건안 된다 내가 내가 그래도 깰 수는 있어야지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너는 못깨 내가 깰 수는 있어야 됨 이건 나도 깰.. 나, 난 이거 나도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? 나도 그런 어? 면 나도 깨지 잘할 수 있어? 첫 번째는, 첫 번째만 가르쳐줄까 뭐, 뭐 할지? 뭐첫 번째는 음. 제가 이거를 할 테니 제가 여기다 고통의 화살 피해 툴을 넣어을 거예요 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건 왜넣죠 네? 발품 바르면 죽일라고요 아하 한방 컷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앉아서 서바이브하고 한번 밟아보세요 나가지 않아? 나가나? 이거? 궁금하네, 이거 나도. 한 방에 안좋습니다 아프죠, 이거? 아, 내, 내 추구 나한테 와 <웃음> 와, 이거 뭔데? 이거 렉 걸렸다 이렇게 별로 안 되는데 왜 이래? 몰라 내거 먹지 마라 그면 제가 기본적으로 다이아 세트를 드릴게요. 이거 진짜 너무 아픈 거 같거든요. 음. 레드로이트 주변좀 그렇고 아. 점프맨인데 이런 걸 준다고 이걸 점프, 점, 이거 점프 이거 제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나요? 네? 점프맨이니까 점프 점프하면서 가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점프 점프 하기게 해드릴 겁니다. 해서 저거를 뭐니 하면 한 듯이 맞는 거지. 아주 조구만게아 이걸 조금 이걸 조금 뒤로 할 필요가 있겠어. 야나괴롭힐 생각에 아주 신나 지어아 너무 신나. 아 너무 좋다. 나를 괴롭힐 시간은 많이 없다 친구야. 비켜주세요. 각 다모서 영상 틀고 뭐 어, 콘텐츠 어쨌든 대충 설치. 기다려라 말하고? 다 먹었어? 어 바라자마자 다 먹으려고 그러죠? <웃음> 난너 내가 다 먹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? <웃음> 아주 조그만 기래 그렇게 좋냐? 아주 괴롭힐 생각이 너무 조그만 기래 <웃음> 이제 그럼 컨텐 시작해 시작하세요 다야 다이아, 데 다야로 한번 맞아 봐 이거 응 음, 뭐? 이거? 어 그거 한대 맞죠 아어다야아데두방이요 아이야 두번 커지니까 안 입고 하면 한번 커지겠는데? 어 일단 옷이 없죠? 필요하세요? 예, 이따 침대 하나만 깔아줘라. 아 어, 이따 깔아줄 거야 지금. 아직 안 없지? 없어. 없어 아직 다 없어 첫 번째 칸밖에 없어. 잠깐. 우와! 와잘 우와 았다살았다저 무성의 문제 아십니까? 요게 통과되면서 이게 계속 한 개씩 온단 말입니다 아.. 이걸 먹고 먹고 먹고 합니다 항상 막혀야겠다 아, 어두니가좀 그렇다 그아 너무 좋고 야, 침대 깔아 나좀이다 깔아줄게 지금 벌써 하고 연습할 거야? 아니 부활하고 오는 거 귀찮아 침대나 깔아 아 다시야 할, 할다 깔무셔 할할 거야 다넣었다 이제 아직 씨안 했다 아 <웃음> 너희 다 죽었쥬 너희 다 죽었쥬 침대 깔라고 너희 다 죽었쥬 침대 깔아 애기 애기 화살 봐라 아 내가 이거 계속 아, 재밌는데? 아, 너무 좋다. 아, 상쾌하다. 아. 아이, 잠깐만요. <웃음> 아! <웃음> 내가 아이템 먹어서 줄게. 그냥 내가 먹을게. <웃음> 하드코어함을 즐기는. 어쨌든가에. 침대색이 왜 이래. 여기다 위에다 떨근다. 톡. 톡. 바지 어디 갔죠? 바디를 바지를 어디 갔어? 아, 신발이 있나? 신발 신발이 어디갔냐? 아 신발 나 여기 있어. 내놔. 자. <웃음> 물은 또왜 있냐? 물 <웃음> 타고 오셔야죠. 음 거짓말이고요. 올라가 주세요. <웃음> 이네 서바이벌로 바꿔버린다? 안 돼, 내려가 안 내려가면 안내려가면 무슨 이미 내려갔는데 한번더 내려가면 한번 쌓이겠다, 이거 야, 뭔가 재밌는데, 이거 퓨. 야 아,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저 진짜 좋아하세요 오, 이거 재밌다 아, 블블럭 좀나 테스트 좀 해볼게. 음. 오 겁나 재밌어.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해? 봐데 봐봐. 아, 아 그거 하는 거야? 아, 아, 내슬라임브로 언제 높지? 아까 너 아. <웃음> 아까 너가 물 그거 끊으려고 설치했잖아. 아 이거 홀물로 올라가 지네요 이거 아! 아웃! <웃음> <웃음> 아 아크 당했죠? 아왜내 황금사건 왜여기싹아 <웃음> 아, 진짜 그만 좀 연습하세요 아 연습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여기다다 놓을게 다시 아 이거 파설 없어진단 말이야 파설자 이거 하나 줄게 됐지? 얘 여기 가져가라 잘. 그러면 내가 나라가 있을 테니까 응. 내가 활이랑 화살 줄게 6발 응. 이걸로 이거 있잖아 이거 가져봐 여기 여기 여기 됐지? 응 그걸로 이따가 컨텐트 시작할 때 여기 나 여기 나 있을 거거든? 여기? 여기서 누나가 화살 한번 한번 맞추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면 여기 그러면 한개 없어줄게 여기 한개 없어줄게 중간에 아. 한 개를 아 너무 재밌고 이거 올라갈 수 있었어?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대채해보세요 올라갈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 그럼 내가 올라가볼까? 응 잠깐만 아 이제 아 잠깐만 야안 되잖아 됐죠? 어 뭐죠? <웃음> 잠깐만 나, 나서나안 써... <웃음> 되면 뭔가요 뭐, 잠만한번 테스트 를 해볼게요 저기 여보세요. 보시면 안됩니다. 네. 집오세요 가세요. 가세요. 어이 어이. 야너 나한테 또이 피해 줄 주... 주면 진짜로 내가. 그러면 이거를 안 되니까 나 이제 수정하겠습니다. 응수정해 음, 빨리. 다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. 음. 이거 화 원래 여기 가운데 여기 없었어? 그저저 아까부터 봤는 저 레이거든요. 저아 아까도 저렇거든요. 저버 이거 버그였어다. 이것도 이거 진짜 바, 잘 알았어요? 바뀐 줄 알았어? 바뀐 줄알았네그 바뀐 줄 알았어요? 응. 음. 아,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. <웃음> 마크 5년 하면 뭐합니까, 뉴비인데. 아는 게 없는데. 오케이, 이렇게 하자. 저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누구야 하지 말아주세요 로, 누르고 있으시면 안 돼요? 이거 보니까 불안해요 왜? 근데 불안하니까 잘 안돼 그럼 나 크리로 날아, 날고 있을게요 예? 딴 활도 꺼내 보자. 야, 딴 활도 똑같은데? 뭐죠? 이게 뭐야? 석궁 꺼내 보자. <웃음> 뭐, 왜이렇 <그렇다? 웃음> 그냥 한번 쏴보고 싶었어 저꿀부적 조이 한번 그냥 쏴보고 싶었어 꿀로 쏴고 싶었어요? 됩니다 이거 인계 했습니다 저거 그냥 다가져가주세요음 네. 이거 쉽네 쉽네 쉽네 여기 마지막 올라가 봐오왜안 안, 왜 올라가지죠? 왜안 올라가려는 건데? 그렇군 나 이렇게 바보였나? <웃음> 나 꾸블로고 나안 올라가줘요. 아. 또봐번 <웃음> 예를 들어 떨어질 때 일단 잠만 나좀비켜줘 응. 떨어질 때나 서발 나 잠만 나 여기서 서발 좀 만들어 주면 써봐. 응. 나 여기서 꾸블로고 나 여기 하면 죽잖아. 이게 여기 옆에를 같이 하면서 안 죽거든요. 이게 피해를 감소시켜 줬거든요. 그래서 안 죽어요. 또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, 그만좀 밟으세요 아니 이거. 안 밟고 있잖아 아 아니, 이거 아안 밟았다고 네? 아 뭐야 <웃음> 그냥 <웃음> 싸우고 싶어 안 들어오세요 아, 저 이거 좀안 되고 있거든요 여보세요? 안 되고 있거든요 님도 저기다가 그거 해도 됩 스폰 아저 크리 이걸로 만들라고요? 아니 님도 이거 이거 해두라고 했어요. 이거 템먹으세요 안녕 안녕 여기도 있는데. 들어가서 이제 필요 없어. 이거 아, 나도 나도 이거 어쩔 수 없이 깨야 되잖아 안 깨고 세고. 응응응응. 안 깨고 세고. 아깐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 시뮬레이션 얘들 응. 이렇게 올라가고 와 여기까지 됐어 잘 쉽죠? 네저크리이티브좀 저 만들어주세요 크리이티브좀 만들어주세요 아이 기다려봐 강라하게 만들어지고 있네 난 기다리는 동안 그림이나 좀 그리고 있을게 음. 베스칼레이스왜칸 nice. 안에 칸이 니어이 있어. 칸 있어. 칸칸 있어. 칸이 칸이 있어. 칸이 있어. 칸이 칸 그럼 선장 설치 어떻게 하죠? 응? 머리 위에하면안 되나? 뭐지? 부드러운 상이 아닌가? 근데 왜 s 프 i f t 누 설치해? 그냥 설치해도 안 돼. 그래 한번 해보고 그냥 거야. 모래로 해봐. 모래는 되나? 와모르가돼 근데 사사이안 되는 거야? 사함이안되구나 너, 너, 승숨 너, 어승숨승숨를했 승마. 했다고. 어, 숨재 너, 한번 신청했어 아, 그 학교. 오늘 어, 테스트. 응. 난 그냥 안 했는데. 생기신기해 응. 26명이 있테스3명있었데 26명 중에 명이는데스트스트테스명 테스트. 말이, 말이 됩니까? 될수 있지 근데 진짜 조금 테었는데 근데 이걸 대 테스트. 아 여기 아주 낙독하다 왜냐하면 한번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된다 여기는 아? 아? 아. <웃음>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여기서 음. 자오 됐다 된다 된다 된다 되긴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못 올라가기 툭칸 툭칸 나 스킨 나중에 만져야지 귀찮다. 에에 솔직히 촬영할 땐민첩함도 필요할 것 같아. 시작하면 말해주세요. 시작했어? 영상? 응. <웃음> 야 모르고 있었냐? 25분, 26분 전부터 하고 있었다. 이것도 그래? 제주가 만드는 스킨인데 이건 초록색인데 나중에 알아서 제주가 고쳐서 다시 보내주겠죠? 응. 나 네, 해볼래. <웃음> 지금 하려고할수 있을 거 생각하나? 아직 아직 다 아직 몇 가지밖에 안 했던 사실 알고 있나 아, 알아? 써보죠? 아 써보라고 한번 테스트해본 거예요? 응 음. 아! <웃음> <웃음> 이 누가 양해 주긴 흔적이 있는데요? 오얘 예, 됐다 비켜 보세요 음. 왜 싸울 거냐면, 드롭퍼할 겁니다 음. 드롭퍼 근데 여기 올라가는데 일자로 안 올라가요 이다이좀 이거... 하면 말해주세 요재이이 조금 하면 말해주세요. 이라갈 거야. 안돼 못 이재, 이재. 이 이재. 이재, 이이 이재. 이재, 이재. 이이 나 o n t move. 다 h a t s 네 r 라 n 세요 h a 가다 w 니다 n g What's w r o 아주 뭘. 야 물.. 야아파야된다 차.. 응? 안돼.. 아하 물 없어졌잖아 오예.. 아. 처음부터 해봐야지 몰킹씨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설이 가군. 야, 여기에는 스폰 안 넣어주냐? 안 넣어.. 어? 스폰포인트는 여기서 넣어줍니다, 저희. 어? 음. 스폰포인트가 있습니다, 저희. 아, 왜 저따그러나? <웃음> 저희도 있습니다만. 얘안 써도 한방컷은 아니구나 응안 음, 써도 한방컷은 어려운 아니 어려운거 보이다 아이 잠깐만 야 이거 튕겨나가는데 아 튕겨나가는거 선인장 때문에 선인장에 튕겨나갔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게임입니다 그래도제전략이죠얘여다가 하나만 넣어줘라 솔직히 뭐? 몸랑킹적으로 여기다 하나 넣어줘라. 스푼포인트? 어. 넣어주라고? 너무 짧은데? 몸랑킹적으로 여기 하나만 넣어줘라. 아.. 안되는데.. 여기다가는.. 넣어라. 너또 서버 풀어버리는 수가 있어. 아 그러면 이건 딱 여기다 해놓게, 여기다가. 여기다가. 근데 거길 갈수있어요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빼고. 아빠, 소윤아, 집에 있어, 소윤아. 엄마랑 같이 있어. 빨리 와. 응. 응, 괜찮아. 어. 말 켜. 와, 나 여기까지 왔어. 아, 진짜, 이씨. 그만, 그 이거, 이렇게 하자. 응? 내가 여기다가, 그만, 여기 스폰 포일을 없애고, 스폰 포인트를 없애고 음. 내가 어... 뭐를 하지? 어 여기에 효과부여 사과가 있었어 한입 먹어야지 잠시만요. 아, 음? 여기서 오잖아 음. 그러면 내가 특별히 여기다 해놓고 여기 해줄 건데 공짜로는 안돼 일단 먹어 <웃음> 공짜로 이거 하나 줄게 필요 없어 하나 더 줄게 필요 없어 다 먹어라 왜이딴걸왜 <웃음> 이, 이 만드는 건데 갑자기 슬라임으로 해놨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요 어디야 오케이 올라갔다 오 됐어 이게 뭐가 완전 초록초록 아주 너무 나이 괴롭히려 오는 거 아니냐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만약 하면 틱틱야더 만들어라 만들어라. 에 어? <웃음> 돼지가 있다. 어디까지 왔어요? 여기. 아거까지 왔어? 어 응. 이럼내 특별히 하나를 선물로 줄지포인트 어디다 해놨어? 토포니티 첫 번째 지점 세 있지? 응 아니 <웃음> 크리티브였더니 야너 그거 하면 이거 탄다 다 탄다니 <웃음> 어 뭐야 야 잠깐만 와와 이거 와, 내려오고 있어 봐봐 아니 얘 이게 뭐야 용암 반블록이냐 용암 반블록이야 어 됐다 폐생공사 들어옵니다 휴. 누나 나나 나 엄청 신기한 보고하려고 보호 보고 아는데야 할까 뭐? 바, 블록이 안 깨짐 그냥 보고 있어 그렇구나. 해볼래? 난데. 응급 대치 필요합니다. 빈. 응급 대치 완료. 아 오. 진짜 아까 용암 반블로 겁나웃기네. <웃음> 그러니까 용안. 용암 반블로 진짜. 오잠만? 어, 나뭐 할라 했지? 버그, 아 오케이. 복음을 하고 다른 거. 나첫 번째로 들어가세요. 돌아가라고? 예 돌아가도 여기다가 스폰을 설치하고 도망간다 아 진짜 아 스폰 할래 빨리 줄까? 그냥 여기다 스폰해 돌아간다 어? 얘는 왜안 빠지지? 응? 너 이때 어떻게 해체한 그니까, 어디다 설치했냐, 아니었다구나. 어, 내려간다. 번지 점프해, 누나. 번지 점프. 번지. <웃음> 나 이미 여기 있는데. 아. 아니, 첫 번째 가서 놀아서, 두 번째서, 세 번째서, 네번서 놀란 말이다. 안 놀아오나? 나도 지금 만들고 있어 드롭. 응. 드롭인데 좀 어려운. 음. 그렇구나. 이제 알아. 여기 책자야 돼. 벽 없어. 야나이 버그 아직도 있어. <웃음> 응? 아내 침대. 어디서 스프링 붙여아 스폰 하려던거 아니었어 아왜왜비이값 진짜 부셔서요 비키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 비켜 염하하하 저거 참고로 쓰면 안됩니다 이따가 음. 이거 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음, 그 표지펌 같은 거? 어, 그런 걸로 가 가게 할 거야. 그러면이그도그냥줄수 없지. 이그그냥줄수그죠그냥줄수 없다고? 아, 그럼, 그생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, 아이템 액자 꺼내 주고요. <웃음> 야 이거 봐봐. <웃음> 이거. 나 아, 깨고 있어 나 이제. 나 아,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. 하고 아. 크. 올라가면 안 됩니다. 어피못올라가겠서그 거푸시면 반칙입니다. 봤겠지? 봤어요 아. 기요 <웃음> 아, 어, 저기요? 저기요? 저기요? 저기요? 저기요? 저기요? 저가요 저기요? 다기요 저기요? 저기요? 기요기요 저기요? 저기 봐봐. 기요봐기어 저기요? 저기요? 기 니가 깰수 있어야 된다? 내가? 어나안 깨고 된다 잖아 떨어지면서 이거를 탁 클릭하고 이거를 딱 내려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탁 스르륵 하면서 이거 먹고야너 먹고. 저기 스폰 있는데 위로 올라가 봐봐 내가 좀더 약하게 살살해줄까? 약하게? 코가보 오케이 왜? 이러려고 오케이 한다고? 이거 내려가면서 이걸 딱 첫째해서 이걸 딱 나이템 떠끌고 이걸 딱너떨고면서 이걸 탁 차치하면서 이걸 딱 먹는거지 못하긴 미쳤어? 잠깐만 음. 사과였다 둬야지 근데 아까 걷다나? 사과 젓다 두는 것 정도는 괜찮지. 어, 야, 내, 야, 내 사과 어디 갔냐? <웃음> 내 사과 어디 갔냐? 이 나쁜 놈아. <웃음> 이 나쁜 놈아, 내 사, 내 사과 어디 갔냐? 여어해 여기 가봐 데려가면서 먹어야 야. 아, 재밌다. 그래, 먹을게. 아 재밌다. 할수 있을까요? 먹었다, 사과! <웃음> 사과 먹음 사과였다더구요야미쳤냐야 뭐? 죽을래 이 뭔가 아, 몰라 그러하세요 어기 위도 안 되네 몰라 아,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야 들어간 걸로 치자 아가 아, 안 들어가는데 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오야 됐다! 어 됐어? 어 햇불 못 먹었잖아 햇불 먹어야 되냐고? 어. <웃음> 굳이 햇불을 먹어야 되냐? 갈수 있어? 갈수 있으면 가봐 앞으로 아, 물한번탈수 있잖아 물한번 써주면 탈수 있잖아 10초동안 야또 했어 또 했다고? 알았어 다... 그러면 내가 이걸, 오. 야, 이거 해야 되야 이거 봐봐 이거 만들어버렸어 아니, 예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없애버려, 없애버려 없애버려, 안돼! 아! 세요 난를좀더 어렵게 해놔야겠어 아잇! 난널좀더 어렵게 해놔야겠다. 해야겠다. 해야겠다. 어, 없어, 안 돼! 아, 저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. 에?